안녕하십니까. 박주민입니다. 어,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출마의 변을 좀 말씀드려야 돼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. 4년 전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어,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. 어, 좋은 평가도 받았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. 이제 다시 4년 동안 좀더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는 은평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소중한 딸이 이곳 은평에서 태어났고 그 아이는 이곳 은평에서 자라면서 친구들을 사귈 것이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포함한 모든 은평의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은평을 더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은평, 발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의정활동으로서는 아직 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포함해서 이땅에 민주주의가 보다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힘 쏟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말이 그냥 장식어,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로 명실상부한 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년 전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롭게 음평을 더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 이 각오와 지지를 어여삐여기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선거운동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은평 곳곳에서 여러분들 뵙고 말씀 들어가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지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